언니를 두는친구들있어 오마이갓 oh 겉을 봤을 때 내주다 싶은 애들이 있이맞아요전 몰라요 <웃음>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Como pueden ver hoy estamos con una invitada muy muy especial Y es una chica que invité aquí en nuestro estudio Para poder hablar, entrevistarla sobre la comunidad LGBTQ aquí en Corea Voy a poner los subtítulos aquí en español porque ella no habla en español Que hay que empezar con el video 이 t a m b i m a l i b u con cubo n a r a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유성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좀 네, 늦게 알았어요. 응.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레즈비언 바니 이 이런 게 있다는 것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니메이션 보다가 동성애 애니메이션 보다가 좋아했어 <웃음> 네 <웃음> 아,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응. 그럼 중학교 때는 남자 좋아한 적 없었어? 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끝에 여자를 만날 어. 거야 이거는 아니고 좀더 아, 좋아하는 편이야 그럼 고등학교 때 그걸 느끼게 되면 또 어땠어요? 난 친언니한테 먼저 말했어 와우 근데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저희 집안이 원래 좀개방적이어서지고 근데 안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처음 w n The a 을 i 같아 dress, so, I t 와신기하 o 처음이에요내친구들 I told y o 예 I told 와 재밌겠다 내인생 y o 이 I 생이 l d 한 친구들한테는 d 가 o u I told you. I t o l 자 you. I t 이제 처음 술자리를 갔잖아요. 근데 한 언니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 봐요! 라고 자기소개를 한 거예요. 와우! 저는 맨 처음에 그 언니가 관심 종자 라고 관종인 줄 알았어요. <웃음> 근데 그 언니를 보면 벌써 되게 매력있는 거예요. 오. 뭔가 정니 그 갖고, 갖고 싶다. <웃음> <웃음> 그러고, 사귀었어요. 네. 오늘 어, 그 여기서 이게 비밀리에 사귄 게 아니라, 완전 오픈으로 사귀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다 알게 되고. 아, <웃음> 그러니 막, 아, 사실 나, 레지야, 이렇게. 맞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나다이언이랑 사귀어. 우와! <웃음> <웃음> 친구들 반응이 좀난리였는데 어, 네. 대체로 다, 로, 로적으로, 음, 보려고 하죠. 너랑, 너가 이래서 너랑 친구, 네. 안을 네. 이렇게. 그런 것도 온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음. 부모님. 부모님은. 학교 를 1년간 다니다가 바로 휴학을 했거든요. 1년간 한창 이제 밤 문화에 음. 너무 빠진 거예요. 제가 클럽을 음. 너무 음. 좋아하거예요 <웃음> 맨날 클럽 가고, 내즈 클럽 가고, 이러니까. 그거 이제 레즈 클럽을 다니고 했던 썰을 신나니한테 이제 거실에서 열심히 풀고 있었어요. <웃음>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딱 나오신 거예요. <웃음> 엄마는 듣지 못하시고, 어. 엄마 나오시니까. 이제 <웃음> 엄마한테도 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웃음> 거예요. 아, 내가 이 레즈 클럽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는지 떠를 풀고 싶은데 엄마는 모르니까 음. 그래서 언니한테 신호를 보냈어요. 내기 얘기할까? 얘기할까? 이러 얘기하래요. <웃음> 괜찮을것 같대. 그래서 얘기했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얘기해? 엄마 나 이번에 클럽 다녀왔는데 여자들 만큼은 음. 클럽이다. 어. 오 그런 데도 있어? 레즈 클럽이야 <웃음> <이러면서> 어. <웃음> 엄마 나 여자 좋아해 이러니까. 아, 그렇네요. <웃음> 어 그렇네요. 어좋아요 그러고 그 끝이에요? <웃음> 네. <웃음> 와,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사실 다들 그런 문화를 막 싫어하고 막안 좋게 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엔 받아들인 사람도 또 너무 네. 많고 하니까. 근데 네, 그냥 여자친구 생기만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러면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 커밍아웃 안한 여자친구들도 네. 있었어요호모 포비아인 언니를 둔 친구도 있었어. <웃음> 오마 이거. 근데 그 친구가 신 언니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고 해버린 거예요. 저랑 상자 대면학까지 한적 있어요. 토미아이3세명 만났을 때. 길거리에서. <웃음> 제가 그 친구 집에, 근처에 카페에서 놀고 있었는데, 친구가 친한애한테 커밍하우스를 하고 오겠대요. 왜그 사람 안에서? 그래서 저는, <웃음> 저는, <웃음> 이제 저는 항상 좋았으니까, 결과가. 어. 어, 다녀와라. 나 기다리고 있을게. 이러니까,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로 받아보니까, 친언니 분이 저한테 전화를 보신 거예요. 막, 지금 감정 어딨냐고, 지금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너 지금 나오라고. 왔어요 나갔는데. 내 동생이랑 만나지 말라고. 뭘그랬좀 <웃음> <웃음> 진짜 충격적이었어. 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보고, 약간 그 사람은 좀 여자랑 남자랑 만나지 않으면 무조건 다이상한 원래 비혼주의자들도 다 이상한 사람 저도 다행히 주변 제 주변 사람들은 호모 포기까지는 없는 거같요 음. 근데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럼 음. 많이 못 보니까 불편해하는 거 음. 이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아요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음. 되게 어색해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지고 있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음. 스톡이랑 유튜브에 그런 음. 사람을 많이 보니까 커플 유튜버들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여자를 만났다면서 그냥 한번 여자를 만났고요. 그냥 아, 자연스럽게 네. 계속 여자만 만나. 게제 음. 친구들은 맨날 남자들을 만나다가 아 뭔가 스킨십도 하기 싫어 뭔가 막나 한자 안 되고 그러다가 아나 그냥 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음. 자, 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다가 이제 문제였다. 이제, 음, 문제 이제 여자면 너무 좋다 이렇게. <웃음> 네. <웃음> 어디나라? 대만사 인스타로 만났어요 DM? 네 인스타로 누가 먼저 문그쪽이었어 와~~ 우1 0네 한국에 잠깐 공부하러 온아 학생이었어요 딱 만났는데 어? 생각보다 잘생겼네? <웃음> 네, 화도 되게 잘 내고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랑 사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엔 얘기를 했었거든요 <웃음> 왜? 자기가 당한 게 너무 많다고 피해의식이 좀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네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너무... 이제, 싸울 때는 영어. 로 <웃음> 항상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안 맞을 때마다 국 한국 여자. 한 들어 이런 국 여자. 한국 여자. 한 여자. 만나 이러면 아니 나 한국 사람 좋은데 이러고 예 네, 네, 만나고 싶 싶은... 중 있는데 그 친구가 결국엔 사귀다가 중간에 이제 대만에서 왔거든요. 이러고 이제 헤어진 건데 한국에서 계속 지낼 게 아니면 만무나 힘들지 않을까요? 음, 예, 그 장거리는. 저는 홍대에서 다 나한테 번호 던 여자들이 미군 여자들이. 아, 진짜로요? 응, <웃음> 평 사는 미군이요. 저도 번호 빠졌으니까. <웃음> 갑자기 너무 막 친절하게 말곤해 근데 또 미국인들은 응. 모르는 사람한테 응. 말 많이 거잖아요해 응. 왔어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나도 해 왔어 같이 술 먹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너무 이쁘대 아 나는 또 외, 외국인들 칭찬 잘해주니까 아 그럼 너도 이뻐 이랬는데 번호 물어보고 싶대요 근데 나 그때까지도 레즈드보어그전어 그 그냥 친구가 협동 네. 거야. 왜냐면 외국인들 마, 만나면 영어를 하니까. 나도 한국 처음 왔을 때 친구가 없었으니까. 음, 그래서 같이 왔다니까. 어, 다 진짜 그런 식으로 친해졌거든. 요 네. 그래서 나도 그냥 음. 어, 보여줄까 하다가 같이 있던 언니가 지원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웃음> 그왜 나한테 말도 안 걸고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같이 있던 언니가 자꾸 너 쪽으로만 본다. 이건 음. 다른 것 같다. <웃음> 그랬다. 아, 아, 나 응. 사실 남자친구 있다 만하겠죠 아 이제 그 응. 사람이 알겠다, 몰랐다, 너무 예쁘다 응. 하고 갔어. 근데 대체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좋아해. 외국인들이 뭐 자기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응.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그냥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한국 사람들이 막상 같이 있으면 뭔가. 말도 없어지고 음. 표현도 이렇게 음. 막 허그나 이 터치가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외국어 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이제 안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음. 경우가 맞아. 어떻게 보면 싫어한다라고 생각될 만큼 엄청 자연스럽게 어. 행동을 하고 네.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무슨 맞아. 말을 해야 될지 몰라 0대 때까지만 해도 여자를 좋아하는지 몰랐을 때 응. 그때 남자랑 정말 빨리 결혼을 응. 하고 싶었어요. 와! 20살 예, 되고 놀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점점 갈수록 정말 저랑 잘 맞는 사람이 근데, 예. 한국에서 결혼하는 게 불법이니까 만약에 음. 미국처럼 합법이 되면 음. 근데 불법이라고 해도 지금 한국에 되게 실제로 그냥 결혼식장 빌려서 결혼해서 어울리? 네 예. 그냥 지인들 초대해서 아,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렇게 저안 예. 적고 예. 만약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괜찮아요 느낌이 와요. 네. 근데 이게 한국인 한정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끼리 문화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옷 입는 스타일로 옷 입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머리 길이나 오. 아니면 화장이나 아니면 그냥 외모에서 드러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딱 겉을 봤을 때내주다 싶은 애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전 몰라요. <웃음> 모르겠는데. <웃음> 전혀 <웃음> 몰라요. 왜제골리못 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 진짜요? 응. <웃음> 그래요? 혼자 <웃음> 일단 레즈들이 블랙을 넣어요. 블랙. 그, 레즈다 게이다 이런 거라기보다 아 어, 뭔지 여자 만날 것 같다. 어,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이 있어요?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워낙에 다들 패션이 다양해가지고 메모만 네. 네. 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너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이나 막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목소리> 내가 적극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냐? <목소리> 아니면 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목소리>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다? 이러면 진짜 못 만나. <목소리> <목소리> 내가 적극적으로 여자를 만들, 여자랑 만날 거다? 이러면 어플까요? 어플이 더, like, 친구 같은 거예요? 그런 어플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어 아니면 카페. <목소리> 저는 이제 다같이 내즈비언 카페 사람들이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네. 저도 몰랐어요 마지막 질문 한국 네즈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되게 개방적인 사람?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 한국 사람들은 이럴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래도 확실히 그 문화는 있는 것 같고 문화는 죠 문화는 다른 영상에서 얘기해요 <웃음> Bueno, amigos, vamos a acabar este video con mi amiga. Espero que les haya gustado mucho, mucho, mucho. Va a haber una segunda parte de este video donde respondemos sus preguntas que me mandaron de Instagram sobre la comunidad aquí en Corea un poquito más con ella. Así que esperen por ese video. Los quiero mucho, mucho, mucho. No olviden darle un like. No olviden a suscribirse a mi canal si no lo han hecho. Y los veo muy, muy pronto en mi siguiente video. Adiós. Bye. Adiós. <risa>